친구들 안녕, 쌤쌤, 주산쌤이에요.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1부터 4까지 놓는 거보였죠 기억나죠? 자, 복습 한번 해볼게요. 주판이 있으면 주판에 손을 잡고, 오른손은 엄지검지 뽀뽀, 연필, 이렇게 끼우는데, 아직 어린 친구들은 안 끼워도 된다 그랬어요. 자, 그럼 주산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? 털어준다 그랬죠? 자, 보세요. 엄지검지 뽀뽀하고 쪼로록 털었어요. 그리고 아래아래는 1. 위 다른 5를 나타낸다 그랬어요. 자, 그럼 오늘은 주산의 5, 6, 7, 8, 9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자, 주산 5 어떻게 놓나 볼까요? 검지로 놓는다 그랬죠? 자, 보세요. 5 털고, 다시 한번 5 털고, 다음 6부터 주, 주의해서 보세요. 6부터는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해야 돼요. 자, 보세요. 5 하나와 1의 자리 하나 올리면 6이죠.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. 자, 어떻게 넣나 볼까요? 6 6 어떻게 달라요?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죠. 자, 다시 7 7 다음 8나 볼까요? 8 털고 8 털고 다음은 9 9 털고 9 설거. 자 어머님들 친구들이 6 7 8 9를 놓을 때는 한속 이렇게 놓는 경우에 가요 5하고 6 내지는 5하고 8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건안 돼요 자 보, 보세요 느리더라도 천천히 욕부터 할때 이렇게 두 손을 반드시 다시 이렇게 아직 친구들이 소근육이 약해서 이게좀안 되는 친구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그래도 아주 아주 천천히 라도 정확히 배울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릴게요 주사는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속도가 빨라져야 계산이 복잡해지면 속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반드시 위에 아래알 동시에 움직여 주세요 자 그럼 응용해 볼까요 자1로키를2 하니까 3이 됐죠 자 보세요 여기다 6을 나볼거예요 기존의 3 에다 다시 6넣어 볼게요 자, 위 아래 동시에 6 났어요. 얼마죠? 5 6 7 8 9. 9가 됐어요. 자, 털어 볼게요. 2 노키를 2 노키를 5 노키를 빼기 6 빼기 6잘 보세요. 위 아래 이렇게. 6 됐죠? 자, 노키를 1 빼기를 4 노키를 7 노키를 1 빼기를 7 해볼게요 7자 됐죠 자그 다음에 빼기 1 하면 뭐죠 0네 아무것도 없는 걸0 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은 6 7 8 9에 대해서 배웠어요 위아래 기억하세요 위아래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하나씩 움직이면 안 돼요 나중에 계산할 때 힘들어져요 자 친구들 어머님들도 그렇고요 6, 7, 8, 9. 정확히 놓을 수 있도록 연습 부탁드립니다. 짜잔. 다음은 교과수학입니다. 자, 교과수학에서 보면 은 1학년에서요. 1큰 수, 1 작은 수, 0 알기 있어요. 자, 지난 시간에 첫째, 둘째, 하나, 둘, 셋, 왼쪽, 오른쪽, 위, 아래, 셋째, 세번째. 다른 거 연습했죠? 자, 그럼 오늘은 일큰수일 작은 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. 자, 보세요. 동그라미 그렸어요. 여기 숫자를 뭘 할까요? 자, 오늘 6, 7, 8, 9 배웠으니까요. 6을 써 볼까요? 자, 그럼 보세요. 친구들, 친구들이 이거요? 어머님, 쉬워할 것 같죠? 절대 아닙니다. 어려워하는 친구들 의외로 많습니다. 자, 보세요. 6보다 1큰 수, 6보다 1 작은 수 얼마인지 볼까요? 6큰수7 1 작은 수는 5자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자1큰어 작은 수네요 작은 수로 가고요 작은 수 여기는 1큰수자 이렇게 큰 수와 작은 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친구들 6789 오늘은 6789에 대해서 배웠어요 반드시 엄지 검지 뽀뽀 예. 위아래 쪼로로펼고 6, 7, 8, 9 이렇게 놔주세요. 엄지검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. 안녕